됐다 끝끝끝 끝. 끝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까지 망가지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이까지 이 얼굴은 안, 안 지울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라고 내가 한 거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분을한 건데 나 지금 이봐 내가 사놓고 먹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에서 노래 부른다고 지금 신체 카드 먹지도 않겠다 진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치키차카 초코초초초초 치키차카 초코초초초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차카 초코초초초초 치키차카 초코초초초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, 낮에도, 느낄 수 있는, 꿈과기가 있다네, 우리의 손목공 치키차카초코초초초, 치키차카초코초초 사랑하며 살면는 치키차카 초코초코초고초 치키차카 초코초초초 평화는 올 거야 치키차카 <웃음> 지키 초코초코초 지키차카 초코초고초 나쁜 짓을 하면은 지키차카 초코초초 치키차카 지키 초코초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 제도 느낄 수 있는 눈가기가 있다네 우리 아니 아니 치기 차깐초초초초초초 치기 차깐초초초초초초 사랑하며 살면은 치기 차깐초초초초초초 치기 잠깐 초초초초초초 평안 울 거야